가수 진혜성 박서진, 안성훈이 2023차세대 트로스타로 선정됐습니다. 16일 트롯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진혜성은 2023차세대 트로스타는 내가 픽한다를 주제로 한 1월 2주차 스페셜 투표에서 223,800 만 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박서진이 107,310 포인트로 2위를, 안성훈이 2 770포인트로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표기간은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5일 오후 10시까지였으며 순위별로 이벤트가 다른데요. 우선 1위를 차지한 진해성의 사진이 서울 합정역 CM보드에서 1개월간 게재되며 진해성의 영상은 서울 서대문역 전광판에서 7일간 상영됩니다. 2위 박서진의 영상은 서울 서대문역 전광판에서 7일간 볼수 있으며 3위 안성훈의 경우 온라인 기사 출고 이벤트를 받게 됩니다. 진해성의 합정역 CM보드 개제는 오는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박서진의 서대문역 전광판 상영은 오는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 이어집니다. 진해성, 박서진, 안성훈은 현재 tv 조선 미스터트롯2에 출연하며 맹활약 중입니다.